뇌경색을 앓는 고령의 환자가 귤을 먹다가 삼킨 장애로 기도 식사한 경우 재 사망 보험금은 지급거절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체국 제 2014-25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뇌경색증, 현마비, 고지혈증 등으로 입원 중 입술 청색증 및 입주의 귤조각이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의료자문 결과 사고 직전 생체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고 발열도 없었으며 부각내 귤조각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고령에 따른 자연사로 볼 근거가 부족하고 음식물의 흡인으로 인한 기도 폐색에 따른 질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망 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흡인성 폐질환, 심부전, 심장마비, 사망의 종류는 병사이므로 만 80세 및 뇌경색증, 편마비, 고지혈증 등을 감안하면 부검 미시행으로 정확한 사인을 알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의 계약의 면책 규정으로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쟁점,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해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망 진단서상 피보험자의 사망은 원인은 흡인성 폐질환 신부전, 심장마비,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재 사고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에도 수익자가 현재 제출한 서류로는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고령, 뇌경색증, 편마비 등의 체질적 요인이 있던 상태로 구강반사의 저하로 인하여 귀를 삼키다가 즉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되어 사망이 이르렀다 판단되나 당해 약관 규정의 제해 사항에는 삼킨장애가 포함되어 있어 피보험자는 체질적인 요인에 의하여 삼킨장애가 발생된 것이므로 이는 야권에서 규정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